갑자기 세로로 들어서 커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손질할 때 드랍컷이나 아이비리그 컷은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이쪽 길이가 잘못 살되어 있으면 손질했을 때 약간 닭 뼈슬처럼 돼요 자, 드랍컷이 무엇일까요? 아이비리그 컷은 많이 보여드렸지만 드랍컷은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시술 과정에 있어서 아이비리그 컷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결과물이 어떤 것이 다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피곤해 안녕하세요. 보이십니다 <웃음> 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입니다 닉네임은 다니엘이고 얼굴에 형과 두상 형을 봤을 때 아이비리그컷보다는 드랍컷이 좀더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오늘 드랍컷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시수로 댄디컷 그리고 리프 어, 드랍컷 이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오 그렇죠 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비리그컷보다는 드랍컷이 훨씬 더덜 부담스럽고 시술 손질도 더 편합니다 자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양도 좀 보시고, 두상도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M 자도 어땠어요? 아, 어, M 자 한번 볼까요? 뭐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모바일 굵기는 이 정도면 그냥 보통인 것 같고. 음. 자, 아이비 리거컷은 앞머리가 이제 부채꼴로 가운데 양쪽으로 퍼지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드랍컷은 그것보다 앞머리가 조금 더 길고. 양쪽에 앞머리가 뒤쪽으로 넘어가는 혹은 일자로 떨어지는 형태를 뜻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M자 구간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덜 부담스러워 하고요. 손질하기도 좀더 편해요. 하지만 앞머리가 가운데로 모인다. 이러면 모리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윗머리 쪽은 플랫하게 앞으로 떨어지고 그 앞쪽은 입체감 있게 앞으로 뻗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머리 컷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블렌딩을 넣어서 올려 치거나 아니면은 길이감 있게 눌러서 뒤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이드라랍컷는 진짜 컷의 전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스텝 어디부터 커트 하십니까? 일단 옆머리, 뒷머리 먼저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머리를 이렇게 파트를 나눕니다 안에 있는 머리와 덮는 머리를 경계를 나누어서 커트 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안에 있는 머리가 동양인들은 많이 뜨기 때문에 상에 맞춰서 커트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쁘 그랬나드가 없어요 좀 밀어버리면 밋밋할 것 같으니까 좀 남겨서 다운펌을 할게요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남겨도 상관없는 조건이긴 한데 깔끔하게 올려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뒷머리 짧은 게드라컷에더 어울린다고 느껴지거든요 주상에 맞는 이제 높이를 설정해서 올려치고요. 네. 길이 값을 정해서 모양을 내줍니다. 여기서 약간 일반인들이 조금 찾기, 캐치하기 힘든 건데요. 이 뒷머리 쪽에 이 부분과요. 옆머리 쪽에 이 부분이 이어지는 구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커트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아, 까다롭죠. 잘못 자르면 거기 하얘지니까. 네. 이 커트의 중요성이 이끝 처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디자이너 분들마다 저기에 음영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깊게 그라데이션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똑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너무 좋고요 상담할 때 되게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옆머리를 보통 짧게 자르는 분들도 있는데 왜 남겼냐면 이분이 보면은 여기가 좀 들어갔어요 이 부분 관자놀이 쪽이 네, 부분 들어가고 여기는 또 나왔어요 광대가 그래가지고 너무 짧게 밀면 이 광대가 너무 부각돼 보이니까 이 제일 많이 튀어나온 광대 기준으로 해서 라인을 잡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앞머리를 자를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 드라크컷은 앞머리가 생명이죠 길이 결정을 잘해야 돼가지고 그쵸. 이때 손님들이 많이 놀라기 때문에 저는 꼭 말씀드려요 놀라지 마시라고 네. 다 자르기 전까지는 모양이 좀이상한거죠요 자 갑자기 세로로 들어서 컷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손질할 때 드랍컷이나 아이비를컷은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이쪽 길이가 잘못 사겨 있으면 손질했을 때 약간 닭 뼈슬처럼 돼요 그 부분을 위해서 네. 딱 손질했을 때 모양이 나오도록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이 부분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드랍컷은 방금 말씀하신 부위 센터쪽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네이부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앞머리 길이보다 거기 길이를 잘 맞춰야 손질하시는 분이 정말 편하거든요 에스크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자르려다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머리까지 끌고 와서 잘못 컷 하게 되면요 여기가 빵꾸가 납니다 특히 드랍컷 할때 거의 말 잘라 딱 보면은 그냥 군인머리 같거든요 커트 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머리, 직장인머리랑 딱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질하면 드랍컷처럼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끝처리에 대한 텍스처도 다르고요 군인머리는 이쪽에 층을 좀 과도하게 내지 않습니다 층 내렸을 때는 흔히 보는 병장머리일 수 있겠지만 손질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머리죠 지금 엄청 집중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하는 작업이죠 이게? 아, 뒷머리 이렇게 올려서 손질하시는 분이 그냥 가볍게 뒤에 바람을 주면 뒷머리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새로운 느낌의 비율이 또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또 유행하는 선이죠 네이 커트선이 요즘에 또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어, 아이비리거나 드라크할때 이렇게 해주면 대부분 좋아 다운펌 절대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다운펌을 잘못 하거나 뿌리가 잘못 꺾이거나 이 약에 대한 이 볼륨 컨트롤을 잘못하면요 한순간에 머리가 파인 것처럼 자다 낀 것처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우이 네. 되게 쉬운 작업이기도 한데 정말 섬세하게 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해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관자놀이 들어갔다고 랬잖아요 관계 튀어나오고 딱 거기까지만 눌러서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랑 연결되도록 자 지금 드랍컷 아이비리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윗부분은 플랫하게 떨어지고 옆쪽으로쓸수록 서야 되는데 이 입체감 표현을 위해서 파마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인가요? 아이 드랍컷이나 아이비리그 같은 그 비율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디자인이거든요 윗머리를 좀 플랫하게 해주고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주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 컷의 장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닿는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방향성이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하다 맞아 특히 위쪽 같은 경우에는 떠 있거나 두상이 튀어나온 분들도 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무조건 눌러줘야 돼요 보통은 이제 정수리 쪽이 가장 뼈가 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뜨면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플랫하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의 방향은 부채꼴로 네. 앞으로 쫙 퍼질 수 있게 결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머리를 층층이 나눠서 안에 있는 머리부터 덮는 머리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합니다. 네. 이 비율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또 위에는 눌러줘야 되는데 옆머리 쪽이랑 잘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드랍컷은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앞머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가운데만요 자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앞머리 쪽을 약간 들어서 손질을 하게 될 텐데 앞쪽으로 너무 쏠려져 있으면 손질을 할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좀 미리 잡아드려서 자, 뿌리 쪽에다가 약을 발라서 핀걸핀을 꼽습니다 앞머리 모류에 따라 모질에 따라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양쪽에 있는 이 앞머리들은 떨어지고요 이렇게 옆모습 보시면 은 형태가 갖춰지고 있죠 이렇게 모양을 잡아 드리면 집에 가서 손질할 때 정말 편하거든요 앞머리에 발랐던 약 때문에 머리 손질이 훨씬 편해진 모습 볼수 있고요 머리가 서 있죠 양쪽에는 이제 드랍컷의 이제 메인 DNA 떨어지는 앞머리 쪽 그리고 붙은 옆머리와 뒷머리 그리고 에스컬 쌤의 시그니처 뒷머리 치유가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말려보고요 저 손질하고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르는 거는 소프트 포마드입니다 약간 웨트한 느낌을 주려고 웨트박스나 소프트 포마드 요즘에 이렇게 약간 유분감 있는 제품 이용해서 저은 느낌 표현하는 게 트렌드니까 자 드랍컷 공개할게요. 드라컷은 아이비리그 컷과 다르게 양쪽의앞머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머리가 위로 올라갔고요. 어, 드라컷 장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이게 정말 편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손질할 게 없거든요. 이 머리 자체를 손질해야 될 부분은 그냥 앞머리만 살짝 올리면 손질하기 편해서 그런 점이 장점입니다. 네. 머리 길이 애매하거나 스타일리시하게 바꾸고 싶다면은 저희 스크쌤한테 드랍컷 문의하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금방.